자 빠르게 들어볼게요. 남의 구자라스 B A 지노스 박사 B 이나즈미스 B 제노스 A 오로스 S S 후쿠키 A 베리간 슈퍼 A, 아머드 모릴라 B, 마치기 A, 마치기 절대 붙여줄 수 없다. 그리고 구대기 9대기, 9대기, 음속 배트 SS, 블루파이어 B, 모기 B, 동재 SS, 프리즈너 B, 아 뭐야? 벨리 C, 프리즈너 B, 싱어 편할아버지 A, c 로비카리 에스 가재 십자 w 이 n Cizawan, 옛날에 지 w 왕지 c i z a w 었는데자 동재 좋은데요. 아좋 나도 동 n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황금 w a 두더지 c 해머 a w c 벌레 c 이 z 이 w B 다 c 마 a w a 다시마 z a w a n c i z 때리더라고요. 메 a 자르가르드 z 치해지지성왕치원지성 e 지 a l 메탈메탈트이트 A. 아내에게 a 수왕 B. 맨날 수왕 B. 았는데천 B. 왕 B. 아천공왕 진짜 천공왕 B. 개뿐 a n B. Swan B. s w a B. 남 w a 자 B. 스 w a n B. Swan B. s w 여기 B. 아, s 이게 남 B. s 자라스가 아니지. 그리고 스 a s 소 n S. 스팅거 B. 아마이 B. 탱크토 A. 타츠마키 S. S. 개굴남자 C 요시 <목소리> 자,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목소리> 같이 보면서 o i n g to go t s t h SS e x t one. I'm g o i n 가 t 가자가로 o the 가로우가 없어서, 에, 가로우를 S로 잡을게요. 킹도 없네요. 킹도 S에 잡고. 가로 킹을 S에 잡습니다. 가로우하고 킹을 S에 잡고. 가로우 킹 S에 잡고, 금속 배트, 보로스 동제. 저 동제 SS 가는 거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타치마키는, 무관동 같은 타치마키가 희망이죠. 이 희망 같은 캐릭터 타치마, 타치마키를 많이 뽑으시고, 마치게 버프 받으시고 마치게는 전이 태우시고, 1번에 놓으시고, 타치마키 2번에 놓으시고, 요렇게 가면은, 여러분들이 기계코어로 이제 업그레이드 엄청 때려놓은 타치마키가 캐리할 겁니다. 한국 타치도 사실상 SS긴 한데, 아, 한국 타치 저는, 저는 A 아니면 S, A와 S의 사이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S는, 어쨌든 초반, 극 탱커, 프로비칼이 그리고 메르자르다르드, 부활메리트. 그리고 소니글 SS. 네. 소니글 SS. 놓고, 쓰야마. 아수라 A. 제노스도 버프케 A. 후부키 A. 데리가싶은가 사실 B까지 내리고 싶다. 마치게 버프. 파츠와 항상 버프 관계. 마치게 A. 제법 페어 할아버지 A. 실버팬 할아버지 A 타코야키 A 아마 예스라고? 아마 예스죠 아니면 애매? 일반 타치죠 일반 타치가 더 좋아요 그리고 황금볼 광역 딜린다그디린은 안나온다 황금볼 A 그리고 다시마 다시마 인피니티 다시마 인피니티에도 광역 딜 때리죠 황금볼이랑 비슷하다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메탈라이트 내가 봤을때 요거 세개가 거의 한물이라고 보면 될거같요 황금볼 메탈라이트 다시마 인피니티 한라인이라 보면 되고 텐크톱도 일반 탱크로 A. 아니 기계는 사실은 B예요 B인데 내가 지금 에픽 플러스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의리로 나의 기계는 A. 자 남의 쿠자라스 전체적인 D를 줍니다 딜버프를 주는데 남의 쿠자라스 상위 후안이 킹이에요 결국은 남의 쿠자라스 상위 후안이 킹이기 때문에 킹은 s 에 있어요 바로도 s 있고요 아, 그리고 아, 옛날에 최강의 남자 때 진짜 지너스 박사가 힐러로 최고였는데 네. 실버팽이 다니엘 힐은 거의 제일 세지 않나? 오 인정 맞아요 근데 A 정도가 맞는 것같아제가 봤을 때 S로 올라가기 살짝 에바 세바고 A 티어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하이 형못 써요 이나스맥스못 써요 아마도 보리자 못 써요 블루파이 못 써요 모기 못 써요 프리즈너못 써요 지성왕 옛날에 좋았는데 최강의 남자 때못 써요 가요수 없이 최 남자 때좋아는데 지금 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예요 근데 지금은 요은요가요 아마이 옛날에 최강의 남자 때 S까지 올라가는 캐릭터였는데 지금은 이렇답니다. B랍니다. 은 완전히 만들어졌어요. 실버는 A가 적합하죠, 그렇죠? 실버는 A. 아마이는 A 정도는 낸다고 봐요. 아마이 예매한데. 그래요. 아마이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아마이 A까지 올리겠습니다. 힐러가 된 아마이 원래 단일, 단일로 단일 뚝값 했는데 아마이가 최고였어 자 C에는 다구대기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이제 요즘 해보니까 어떤 걸 느끼냐면요 그뭐 3,2 조합으로 뭐 속성으로 파티를 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 무라금 유저들은 특히 학생들은 뭐 어떻게 답이 안서잖아요 내가 봤을때 타츠마키 마치게 잡고 나머지 요 SS나 S에 있는 캐릭터들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S에 킹하고 R5가 포함이 되니까 걔네들은 최대한 EP까지 올려가지고 잡대 구성에서 가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동재는 s s 에 최강 힐누니까요 네. 요정도가 딱 적합한 TO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사실 바니에게는 내가 에 플러스니까 나는 간내희계니까간내 희게를 또 올려준거고 응. 근데 마치게 정말 좋은거 같아요 여러분들께게 무과금이실 때는 파치마키랑 마치게 마치게 1번 파치마키 2번 세우고 파치마키를 집중 육성해서 기계컷까지 올리고 무과금을 에픽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거 봐봐 무과금인데 얻을 수 있는게 파치마키랑메르자르가르더랑 마치게를 얻을 수 있잖아 그럼 두개가 더 필요하잖아요 이두 개는 충분히 이 SS에서, SS나 S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동재는뽑아내안 좋다? 오, 그렇군요. 티어표는 대충 요렇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최신판이거든요? 킹하고, 이제 가로 포함한 최신판 티어표라고 하면은, 저는 딱이 구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